예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희자 오늘은 게리 모올 어, 만에 오랜만에 게리 모드 공포 탈출 맵을 하겠습니다. 저 근데 저 혼자네요. 하하하하. 어자 아주 무서운 여기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하나. 그다음에 여기 문을 열어요. 이걸 캐뭐 시키라는데 저 영어 몰라요. 여기 너무 그. 여. 일단 여기, 여기 가보제오오 오, 여기 한번 가봐야 하나. 으어어 <목소리나> <목소리나> 아, 깜짝 이씨! 아씨아깜짝야왜 아까 죽었다 말이야! 아이씨 깜짝아! 허어! 어! 어! 어! 아 무슨 거? 아깜짝이야 문이 닫혔다고? 으어어아깜짝이 <목소리나> 아, 아저씨 놀랐잖아요. 시체인 걸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아니, 제가 시체인 것도 모르고. 여기 가서 갈까? 뭐야? 왜? 너왜또 여기 저기서 나와? 저 뭔데? 저 뭔데? 이 새끼 왜 여기서 나와? 거 봐라, 거 봐라. 내가 이러지않았다 내가 이런 거못 찾을 줄 알았나? 아, 따, 이거 잠시만요. 에이, 미 에미에미라는말 Amy. 아닌데 아, 씨아씨 아, 어? w t 야 아저씨 술만 먹었나 오우 okay, 깨지니 대시지. 어 빨리 줘. 빨리 줘. 우와! 역시 있었군. 어. 역시 있었군. <웃음> 내 그렇게 바보 같나. 그만 좀 해라 넌 이제 안무섭다 뭔데 넌? 넌 뭔데? 이게 뭐야 이거 어...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그만해라고 좀 너도 와다고 나타나는데 어? 아. 잘 자라 우리 야가 아.. 그.. 까는.. 소유.. 왜.. 왜.. 난왜 왜 이런데.. 아저씨.. 으어 으아 깜짝왜사냐 의장 뭐야, 이거. 어, 뭐, 아오니가 뭐, 나, 앉아. 어? 어이, 깜짝 이씨. 뭐야. 아저씨, 왜또 여기 있어요? 아니, 뒤졌으면 그만 뒤져요이 저기. 이. 내 고문을 당해줄까? 내 진정한 고문은. 아, 어? 아저씨를 지르는 거야. 어? 아, 근데 나, 지옥 가기 싫어. 네, 할만하죠. 참, 할만하겠죠. 그래서 제가 놀라는 걸몇 번이나 놀라는 건지. 공법 탈출, 탈출맵이지, 딱 봐도. 그, 문이? 뭐야. 물이 안 넘어가는데 알아. 응, 가라, 하. 뭐, 이거 뭐, 파리 소리잖아. 저기. <웃음> 아이고. 뭐 팔이 진짜 팔이가 연습 진짜 잘 야우씨 갑자기 놀랐다 아우씨 새끼 아우씨 새끼 아우씨 새끼 아빠 헤드샷 아 헤드샷 헤드샷 아, 몇번 해야 돼방구당저구당 짜구당 저구당아아그래야그랑당 됐다! 음. 배틀그라운드 아, 살 돈은 내가 한번 모아보지 배트그라운드 어차피 같이 할사람이 뭐가 좋다 저기를 한번 가볼까? 아니면 여기 먼저 가볼까? 문도 열지도 않은 것을 으아이 아이씨야 물이서가 안 나와. 이거 사람들 음료수 다 먹었나봐. 아이 더러운 자식들. 그만해 좀. 어제 아, 오지마요 이지그러운 놈아. 문 열어, 아, 야 아, 진짜 아파요. 여기가 열리 겠죠? 안 열리네. 도망치는 게 인질 상전이다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열렸어. 우와 우하 아, 내 네, 오지마. 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도둑네 이게 아우 그만 그만해 너. 근데 뭔가 또 열쇠다 뭐야 너우아야 뭐야 뭐야 뭐야 에잇 <놀람> 에잇 <놀람> <놀람> 뭐야 문 열렸어 뭐야? 누가 문 열었어? 아저씨 아까 그 아저씨가 열었나? 아저씨 여기 누는데 여기 울려가지고아 갑자기 더 무서워졌어 뭐야 이거? 샤건샤건 이게 말해 샤건 질이다 어나 여기 안가본것 같은데 김주인님, 어서오세요. 어, 다죽구다난 여기서 빠져나가겠어 근데 아무도 없어. <웃음> 야, 이거. 나와. 나와. 나와! 일단 저기부터 가보자. 오른쪽부터. 아, 이거 세개 정도 모아야 할 텐데, 지금 두개 모았으니까. 아 돼! 보내지 마! 보내지 마! 아저씨 뭔데? 뭐냐고, 이씨! 뭐냐고, 이씨! 뭐냐고, 이씨! 내가 뭘줄 알아? 이씨 부서, 부서. 나와, 나와. 내가 다내 간다. 어. 아니, 아저씨! 왜또 여기 있어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i s n 이거는, 이건 아니라는데. 어? 아저씨! 이걸 찔러, 이걸로 찌러요 우리 이제. 아저씨, 이제 가세요. 필요 없어요. 머리를 잡았나? 가세요! 가시라요! 아, 가기 싫어 말고. 잠시만, 이분도가봐야 돼. 좀비 겁나 못생김. 야이 새다우와아야아야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우, 깜짝 놀랐네말 없이 깜짝 놀라는 것도 또 처음이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어. 문이 안 열리는 걸왜 나한테 박스? 죽어. 이... 시야 제가 이번 옮겨서 나오겠지? 이씨. 네가 또뭐 어째? 그만 추모가라니까. 아니, 네가 침묵가면다 알아. 내 머릴 줄 알아. 아까도 처음 보더니만 똥내 나와봐. 없네, 영웅아, 문이 별으로되냐 뭐야? 오케이, 세개다 얻었어. <웃음> 못 나오냐? 이 녀석! 아저씨가 또 먹었죠? 내가 먹지 말라니까 후 이... 먹지 말라는 걸또 먹냐고 왜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어? 어 아까 그곳이네? 호호 열렸다 렌치예요 어? 다쳤다 호동 호우. 아저씨, 오안 죽네. 자, 이거 꺼내줄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어, 어, 두 마리 치킨이 아니었구나. <웃음> 그래도 다행이네. <웃음> 문 열어. 우와, 야이씨, 야이씨, 넌 나랑 같이 핵폭탄 맞아볼래? 핵폭탄, 핵폭탄! 살 폭탄 만나볼래? 어 미사일 어 아이고 아이고 나 긴장은 아니야 근데 탈출이다 이그식 기들어 우와 다죽기 하나 너 죽어 너 죽어 죽고. 너죽고죽고죽고죽고 주인님 궁금해서 말인데요 저요 저 다녀 저 아니 잠시만. 땡큐 플레이